바쁘 찍으셨는데 또 찍으시네요 근데 제대로 된 바디 프로필은 올해가 처음이야 사람들이 무슨 바디 프로필을 맨날 찍어왔는데 그 지난번에도 조명 싸서한 거니까 일번 바디 프로필 느낌은 아니었거든? 굳이 정의를 하면 오늘 바디 프로필이 올해 처음 찍는 거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오늘이요? 내 계획을 알려줄까? 6시에 일어나서 유선소한시간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짐을 챙겨서 8시 20분에 나오려고 했는데 8시에 일어났어 아 6시 반에 일어났었지? 잤어 생리 하루 전이라서 너무 피곤해 지금 내가 계속 생리 하루 전같다잖아 오늘 역대급이야 하루 전에 내가 아예 졸려서 눈을 못 뜨거든 눈을 이러고 있다가 잤어 약간 오늘의 부종은 약간 그냥 어느 정도 안고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쌤몇개 정도 찍으셨어요? 오늘 지금 3개인가? 세, 세 여기까지 하면 4개예요 네아 진짜? 3개인 줄 알았어 오늘 바쁘다 깔렸는데 어떠세요? 다음 촬영을 가야 돼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요. 비록 생리 하루 전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지만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? 보전을?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?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거가 분위기랑 처음 시작이 되게 좋았고 첫 번째가 제일 A 컷도 많을 것 같아요. 물론 내 생각 어금이들 제가 언제나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을 맛있게 고기 폭식을 하고 또 수분 조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리 하루 전에도 바디 프로필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까지 지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돌보면서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